구독자여러분 안녕하세요 여행전문 채널 빵인의디비입니다 오늘도 구독자님들께 멋진 여행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이어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경기도 무장애 관광지 네곳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보행약자를 포함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같이 즐길 수 있는 여행지를 추리고 추려서 선정했으니까요 경기도 가볼만한 곳을 찾으신다면 영상 끝까지 보시고 다녀오시면 어떨까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여행지 중에서 한 곳은 특별히 보행약자분과 실제로 같이 가서 둘러보고 왔으니까요. 기대해주셔도 좋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빵이네TV 구독하시면 여행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아,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행약자를 포함해서 다같이 즐길 수 있는 경기도 무장애 관광지. 첫번째는 파주 임진과 평화누리입니다 임진강 평화누리는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임진강로 177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시설에 따라 이용요금이 있습니다 먼저 관광약자를 위한 배려시설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임진강 평화누리에는 장애인 주차구역이 넉넉하게 갖춰져있고요 장애인 화장실이 아주 쾌적합니다 그리고 보행약자분들도 편안하게 이동하실 수 있도록 공사로 설치도 잘되어있고요 이렇게 보행약자분들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임진강 평화누리는 정말 즐길거리 많은 곳인데요 이만 5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야외공연장, 음악의 언덕하고 수상 카페, 카페 안녕, 3천여 개의 바람개비가 있는 바람의 언덕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진각 평화누리는 2005년 세계평화축전을 계기로 조성된 3만평 규모의 대형 잔디 언덕을 중심으로 한 일상 속의 평화로운 쉼터인데요. 천천히 산책하기 정말 좋은 곳입니다. 저는 이른 아침에 방문했는데 넓게 조성되어 있는 잔디가 정말 평화로운 분위기였습니다. 특나 바람의 언덕에 가면 바람의 형상을 시각화하고자 3천개의 바람개비를 심어서 만들었는데 임진각 평화누리의 랜드마크인 곳입니다. 이념에 구애받지 않고 남북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바람을 주제로 해서 평화를 위한 바람을 보여준 작품들입니다. 날씨가 맑았으면 더 좋았을텐데 제가 방문한 날 날씨가 흐려서 조금 아쉽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정말 멋진 공간입니다. 바람의 언덕 앞에는 시원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수상 카페가 있는데요. 이곳 역시 보행약자분들이 진입하시기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사실 임진각 평화놀이는 이렇게 평화로운 분위기는 하지만 이곳은 6.25전쟁의 비극이 그대로 남아있기도 한 곳입니다. 6.25전쟁 중에 군수물자를 싣고 가던 중 장단역에서 피폭된 증기기관차가 전시되어 있기도 하고요. 실랑민을 위한 망배단도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임진각 평화곤돌라도 보행약자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임진각을 가로질러서 민통선 지역인 캠프 그리부스도 둘러볼 수있고요 평화정을 지나면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만난 도보다리를 재현해 놓은 곳도 가실 수있고요 그밖에도 dmg 생생놀이라고 해서 dmg를 미디어 파사드 콘텐츠로 만나보실 수도 있습니다 보행약자를 포함해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경기도의 무장의 관광지를 찾으신다면 화해와 상생 평화와 통일의 상징인 임진각 평화누리에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보행약자를 포함해서 다같이 즐길 수 있는 경기도 무장애관광지 두번째는 벽초지수목원입니다. 벽초지수목원은 경기도 파주시 광탄명 부흥로 242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성인 9,500원 어린이 6 5 0 0원의 입장료가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은 7,500원에 입장하실 수있고요 벽초지수목원도 먼저 관광약자를 위한 배려시설부터 소개해드릴게요. 벽초지수목원 주차장 바로 앞에는 장애인 주차구역이 마련되어 있고요. 장애인 화장실도 갖춰져 있습니다만 자동문이 아니라서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행지 전체적으로 보행약자 분들도 이동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길로 되어 있어서 실제로 보행약자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벽초지수목원은 동서양의 아름다운 정원을 모두 품은 곳인데요. 실제로 동양의 아름다운 정원하고 서양의 아름다운 정원이 공존해 있는 곳입니다. 벽초지수목원은 설렘의 공간, 신화의 공간, 모험의 공간, 자유의 공간, 사색의 공간 등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테마별로 즐길 거리가 정말 다양합니다 설렘의 공간은 벽조지수목원에 들어가면 바로 보이는 곳인데요 화려한 꽃들이 방문객들을 반갑게 맞이해줍니다 이곳에서 꽃들 사이에서 사진 찍는 재미도 있고요 아, 계절마다 바뀌는 꽃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설렘의 공간에서 산책로를 따라서 가다보면 신화의 공간이 나오는데요. 베르사이오 스타일의 프랑스 정원부터 이탈리의 워터 가든까지 유럽의 영웅들과 신들이 함께하는 고풍스러운 유럽 정원입니다. 벽초지수목원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라서 어디든 좋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낸 것이 신화의 공간이었던 듯합니다. 공장은 만리성의 문을 지나면 유럽의 영웅들하고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맞이해주는데 정말 멋지더라고요. 정원 자체로도 참 아름다운 곳인데요 이렇게 신화에 나오는 조각상들이 곳곳에 있어서 같이 사진 찍기에도 좋고요 그 자체로도 훌륭한 피사체가 되어줍니다 신화의 공간에서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모험의 공간이 나오는데 아이들이 신나게 놀수 있는 친환경, 숲속 놀이터입니다 그리고 곳곳에 있는 쉼터에도 보행약자분들이 이동하시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경사로 설치도 잘 되어있고요 자유의 공간을 지나면 사색의 공간하고 감동의 공간이 나오는데요 사색의 공간에서는 정말로 천천히 산책하면서 사색하기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감동의 공간은 앞에서 소개해드린 신화의 공간과는 정말 다른 동양적인 아름다움이 있는 곳인데요 아, 연못에 연꽃들이 있어서 조금 있으면 연꽃이 활짝 필듯 합니다 워낙에 아름다운 곳이다 보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드라마 촬영도 많이 한 곳이더라고요 모행 약자를 포함해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경기도의 부장형 관광지를 찾으신다면 화려한 꽃들 사이에서 사진 찍기에도 좋고요 아름다운 동서양의 정원을 느낄 수 있는 벽주지 수목원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보행약자를 포함해서 다같이 즐길 수 있는 무장의 관광지. 세번째는 양주시립 장욱직 미술관입니다. 양주시립 장욱직 미술관은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권율로 193으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성인 5,000원 어린이 1,000원의 입장료가 있습니다. 다만 1에서 3등급 장애인하고 동행보호자 한명은 입장료가 면제되고요. 참고로 양주시립장옥집미술관을 결제하시면 바로 앞에 있는 양주시립민복집미술관도 같이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두군데 모두 다녀왔는데 먼저 양주시립장옥집미술관부터 소개해드리고요. 양주시립민복집미술관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주시립장옥집미술관 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배려시설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양주시립 장욱집 미술관에 가시면 양주시립 민복집 미술관 앞에 주차장으로 안내를 해주는데요 이곳에 장애인 주차구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화장실도 전동 휠체어가 진입하는데 어렵지 않도록 넓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양주시립 장욱집 미술관에 들어가면 바로 위에 천장부터 우주정원이라는 작품이 맞이해줍니다 그리고 조각공원으로 이어지는데요 아, 이 조각공원이 라드리하에 정말 잘 되어 있더라구요 조각공원에는 국내외를 대표하는 30여명 작가들의 40여개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어서 산책하면서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조각공원에서 다양한 작품들을 구경하면서 사진 찍는 것도 좋고요. 아주 길지는 않지만 메세색깔어 길도 있어서 걷기에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양주시립장욱진 미술관이 정말 좋았던 게 인근의 계명산에서 흐르는 계곡물이 미술관 안에 흐르고 있어서 도자리 펴고 물놀이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다만 그늘막 텐트나 반려견 동반, 그리고 킥보드 같은 것은 금지되어 있고요. 조각공원 전체적으로 휠체어가 지나가는데 어렵지 않게 되어 있어서 보행약자분들이 즐기시는데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양주시립 장욱진 미술관의 조각공원을 지나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장욱진 미술관이 나오게 되는데요. 장욱진 미술관은 화가 장욱진의 호랑이 그림, 호작도와 지배 개념을 모티브로 해서 설계한 작품인데요. 건물 자체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원래 1층하고 2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층은 전시회 준비 중으로 볼수 없어서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 보행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가면 화가 장욱진의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아, 역시나 보행약자분들이 이동하시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작품촬영은 금지되어 있어서 작품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전시관에는 도슨트 시스템도 갖춰져 있어서 작품 해설을 들으면서 작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층에는 멋진 카페도 있어서 작품 구경하고 분위기 있는 카페에서 차 한잔 하실 수도 있고요. 양주시이 장욱진 미술관을 구경하고 반대편 양주시이 민복진 미술관으로 가셔서 구매하신 티켓으로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장애인 화장실도 쾌적하게 갖춰져 있고요. 보행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도 마련되어 있고 휠체어 대여도 가능합니다. 이곳은 2022년 봄에 개정한 곳이라서 미술관 자체가 정말 쾌속하더라고요 1층하고 2층 그리고 테라스로 이루어져 있는데 민복진 선생님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조각가인 만큼 전시장은 다양한 조각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작품인 것 같으면서도 다른 작품들이 나란히 줄지어 전시되어 있는 것도 참 인상적이었고요. 2층 전시장에서 밖으로 연결되는 테라스에도 조각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으니까 테라스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보행약자를 포함해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원에서 나들이도 할수 있고요. 다양한 미술작품을 즐길 수 있는 경기도의 무장의 관광지를 찾으신다면 양주시립장국진미술관하고 양주시립민복진미술관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보행약자를 포함해서 다같이 즐길 수 있는 경기도 무장의 관광지 네번째는 서울행입니다. 서울흥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울흥로 334-32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만 25세에서 만 64세까지는 천원의 입장요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장애인하고 장애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동행보호자 한 명은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고요. 서울흥 역시 먼저 관광약자를 위한 배려시설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서울흥에는 보행약자를 위한 휠체어 대여가 가능하고요. 장애인 화장실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서울릉은 궁궐의서쪽에 있는 다섯 개의 능이라고 해서 서울릉이라고 불리는데요. 창릉, 경릉, 명릉, 익릉, 홍릉의 다섯 개의 능하고 순창원, 수경원의 두 개의 원 그리고 대비묘 한 개가 모셔져 있는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동구릉을 소개해 드리면서 능원묘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오늘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능은 왕하고 왕비의 무덤이구요 원은 사친이나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죽은 왕세자의 무덤 그리고 묘는 그밖에 모든 사람의 무덤을 말합니다 서울릉은 이런 능원묘를 모두 볼수 있는 곳이고 울창한 숲길에서도 보인 약자분들도 이동하시기에 어렵지 않은 산책길이 정말 잘 갖춰져 있어서 나들이하기에도 참 좋은 곳입니다 특히나 조선 왕릉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곳이기도 하고요서울릉은 사적 제 198호이기도 한 곳입니다 워낙에 넓은 곳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둘러보려면 2시간 정도 소요되고요 쉬엄쉬엄 걷다가 나무군을 아래에서 힐링할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 무장애 관광지를 찾으신다면 입장료도 저렴하고요 역사 공부도 하면서 명품 숲을 산책할 수 있는 서울릉에도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경기도 무장애 관광지 4곳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오늘 소개해드린 무장의 관광지는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곳이니까요. 꼭 다녀와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괜찮았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빵이네가 구독자님들의 즐거운 여행을 응원합니다 빵이네 여행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